Thank <laughs> you. t h e s t a t 5 i o n n u m b e r is o n The station number is 118. The Deep in your heart, my love, I'll stay when I'm away, no matter how far, no matter the way, no matter the pain and heartache, I promise all of those lonesome nights apart. 아 예뻐졌어. d e r it a 고 o 다고 밖에서만 착한 척. 응? 밖에선 착하고 집에와서는 아빠한테 앙! 그러고 어 귀여워라 너왜 이렇게 귀엽니? 어 예뻐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오늘의 저녁은 우뎅 김밥이랑 무생채, 이거는 가지볶음 같이 <웃음> 을응 <웃음> 마트에 있던데. 짠. 택시. 이런 느낌. 주황이도 있고. 음. 아. 야, 너, 너, 너. 어머 어머 어머. 첫 번째 아이템은 고블렛 와인잔. 와인 집에서 마시고 싶은데 마땅한 와인잔이 없어가지고 구매했어요. 두번째는 그마한 식기류를 샀어요. 단색으로 무광인 그릇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더 작긴 한데 여기다가 그냥 과일이나 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 예쁘겠죠? 이거는 가을 인테리어 바꾸려고 베게 커버랑 매트리스 커버 벽돌 색이 너무 예쁘길래 한번 사봤어요 프라하루프라는 색상이고 슈퍼 싱글 사이즈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가을 언제 또 들어갔어? 아이고 귀여워 좀닮았 아, 근데 는 근데 막그이다 요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어 올게요. 좀 당면이 붙어가지고 먹을 때 괜찮겠지? 여기다가 이제 후첨 분말을 분말이 두 개나 들었으니까 얼마나 자극적이려고 로제색으로 변하는 중 원래 로제 불닭보다 훨씬 진한 맛? 훨씬 진하고 MSG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맛이에요. 어 생각보다 맵다. 뭔가 볼것 많은데 볼게 없다. 수우파, 수우파 봐야겠다. 1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담근 수제 피클. 비트랑 무랑 양파랑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그랬지. 아이 아이스 톨사이즈예요 혹시 그 비카페인도 좋요네 비카페인도 바꿔드니까요 <목소리도> 누나 방에서 자고 있었어? 아이 귀여워 이거는 뭘까? 다빈치 산지오 2018년 산 와인은 좋아하지만 잘 몰라가지고 13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음. 네, 응. <놀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누화가그 마지막에 겠다제가막 나한테 어가할거같은데 이렇게 하면 정말 다시.